아, 안녕하세요. 가요경향입니다. 오늘 화요일은밤비조화가 방영된 단이었죠 아,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안애은 원곡의 상사화입니다. 아, 미스트로2에서 선을 차지한 홍지훈양이 불러주었습니다. 자 그럼 감상해 보시죠. 못 보고서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이리 보낼 수는 없는데 나만 이런가 기다리던 매일이 나를 떠나오 긴 겨울이 모두지났는데왜 나를 떠나가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하 지났는데 애너를 <웃음> <그날에> 나가오 <웃음> <기가 막힐까? 웃음>